근데, 오늘은 스승의 은혜 한번 불어볼 겁니다 저도 지금 편곡만 그냥 바로 해와가지고 연습 하나도 안 됐는데요 한번 같이 연습해보면서 불어볼게요 연습이 하나도 안 되면은 운지가 익숙치가 않아서 여러 번 불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불어요 대평소 총 6개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마디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음정 스케일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디에첫 번째 절 스승의 도라라 낮은 도레미 바솔 도라라 스승의 은혜는 시라솔파레 하늘 <웃음> <웃음> <라솔> <웃음> <웃음> 같아서 도파미파솔 라라 시라솔 파레도 파미파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마디 똑같습니다 도라라 인데 두 번째 라가 윗 마디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길어지고 굴려서 보시면 될것 같아 도라라 시라솔 파레 미파솔라파 우러러 도라라 볼수록 시라솔 파레 볼수록 시라솔파레 미파솔라파 노파만지네 함께 보시면서 해보시죠 미파솔라파 여기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요. 미파솔라, 도라라, 시라솔파레, 미파솔라파 소를 좀 너무 짧게 했네요. 미파솔라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마디 마지막으로 한번 불고 넘어갈게요. 자 3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어나이 부분 너무 어렵네 잘 되거라 이, 이, 이 다음 마디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승의 은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주우신 이렇게 가네요 잘되거라 파미레레 레파시레도 시레레미파솔 이 부분이 어렵네요 파미레레 이렇게 연결된 음 할때는 파미 레 하면서 도를 살짝 쳐주면 그냥 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1절에 하는 겁니다 파미 레레 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레가 나와 가지고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파미 레레레파시레도 시레도 어렵다. 레레레 시레도 시 레도 삼마디 어렵다 파미레레 레파시레도 시 시레레 제 3마디도 좀잘안 돼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4도도라솔라시라솔파 솔라시라솔파 스승은 어보이시다 도도라솔라시라솔파레 도도라솔라시라솔파레 도미솔파 오마디 라시도 아 라시도 라시도 파 솔도 시라솔 라시도 라시도라 솔도 시라솔 해 보겠습니다. 라시도 라시도라 시도 라시도라 솔도 시라솔 솔도 시라솔 이렇게 해서 오마디도 했고요. 다음에 6마디 라도아 보다 파리 라라라레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 솔도 솔라파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 솔도 다시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 스승의 은혜 아 어려워 라라래 스승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스가 도시 승이 라솔 으가 도, 스승의 은혜가 되네요.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 아, 도시라, 솔, 도, 솔, 라, 파, 도시라, 스승의 은혜. 육 마디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끊어서 할 겁니다. 도시라솔도 스승의 은혜 도시라솔도. 이렇게 해서 라도 라라라레 도시도시라솔도 스승에 오이 스승에 스승에 은혜 해가지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고 서투른데요. 여러번 부시면서 하나의 곡이 연주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연습을 하지 않고요. 전체 음과 악보는 제가 또 블로그에 똑같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또 피드백 주시고요. 네, 오늘은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똑같이 평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기바미네 귤농장의 제작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